하나, 둘, 셋! 자, 들어갑니다! 파이널 안녕하세요, 집시 다이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언클 스티브입니다. 네, 오늘 하루 종일 총을 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아, 제가 생각하기에는 5 0 0매그넘 700그레인이 파괴력이 제일 센것 같은데 근데 우리 언클 스티브 형님께서는 네. 의견이 다르시죠? 다르죠, 왜냐면 네. 저는 샷건으로 쏘는 1운스슬로기 훨씬 더 세다고 생각하는데 네. 그럼 저희가 이걸 쏴봐야 될거 아니에요? 그렇죠 그렇죠 어디다 쏘죠? 이제 파인애플 각자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. 어떤 게 파괴력이 더 센지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네.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탄다 최고로 좋은 화력으로 탄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바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's go! 네. 500매그넘, 7 0 0그레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긴 무섭죠? 편들을만해 자, 가겠습니다 네귀 아예 했죠? 포텍션 했죠? 어. 하나, 둘, 셋 와우. 둘, 셋 와우. 둘, 셋우 <웃음> <웃음> <웃음> 냄새 아우, 쏘아파 <써> <웃음> 냄새 와. <웃음> 파인애플 와 근데 아, 섬유질이 바로 타버리는구나. 네, 이게. 다, 다뭉개져버려 아. 얘도, 얘도 지금 보시면은 다 뭉개져버려요. 아, 대박이다. 네. 네. 아무튼 이렇게 반 똥가리? 거의 네. 세 똥가리 났습니다. 오케이, 그러면. 자, 옆에다. 빼놓고. 자, 매그넘은 이렇게 치워두고. 예. 네. 두 번째 파인애플. 두 번째 파인애플. 자, 이번에는 제가 가장 세다고 말했던 12게이지, 원아스 슬럭으로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.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자, 카메라 따라 들어오시고. 자, 들어갑니다. 파인더 d 와우 파인 e a 와우 Find the heart! Wow. Uh. Find the heart! Wow. <웃음> uh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. 자, 맞여요 아, 네, 여러분들이 <웃음> 어, 댓글로 어느 총이 센지. 저는 12게이지 샷건이었고요 저는 700그레인 500 매그넘이었습니다. 네, 네, 네. 댓글 그...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 와, 이거. 훨씬 더 세지? 네. 아, 그게 잽이 안 되네. 참...